흥분해서 근데. 네. 없는 이유를 아시는지. 네. 살이 있던 검수였기 때문에, 상대가 크다고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,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어서, 약간의 유리함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작은 입장에서. 그래도 작아도, 외소해도 극복 가능한 게 검도고 하니까, 머리에, 머리 한번 치도, 치려고, 치도 해보고, 안 되면 뭐, 붙어서 공격해야죠. <웃음> 아, 머리 맞으면 안 되는데, 시크릿. <웃음> 머리 친다고 하니까, 크라운이번 뭐, 쳐보는 걸로. 키큰사람도 허리 칠수 있다. 뭘드릴것 아, 같습니다. <웃음> 허리 칠때 몸바닥을 날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